열심히 이제 본인 차 고르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열심히 막 비맞으면서 잘해주셔가지고 네기 <웃음> 전에 그런 불안함 같은 거는 말끔히 이제 시설 아 그러셨어요? 해소가 같고. 되셨습니까? <웃음> 네음 <웃음>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뒤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 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네 고객님 이제 차는 먼저 출발했고 네. 어, 고객님 이제 같이 이제 뒤따라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기 전까지는 조금 반신반의 하면서 왔고요 이렇게 오늘 날씨도 별로 안좋고 비도 오고 했는데 열심히 이제 본인 차 고르는 것처럼, 그것보다더 열심히 막 비맞으면서 잘해주셔가지고, 네. <웃음> 오기 전에 그런 불안함 같은 거는 말끔히 이제 시설을. 아, 그렇습니다. 해소가 되셨습니까?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아,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탁송철거도 의뢰를 해주셨는데, 직접 또 오시겠다고 말씀을 또 이렇게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 뭐, 걱정이 좀 많으시니까, 당연히 뭐, 차가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오늘도 다행히 또 성능이 괜찮은 차도 있었고, 사고 유무가 뭐, 또 성능 기록부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도 사실 조금 너무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고객님께서 또 만족한 차량 찾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차 거의 뭐, 처음이시죠? 구매하시는 게. 네, 처 네, 근데, 이 오늘 날씨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추운 날 이렇게 6시까지고생하셨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강릉 가셔야 되는데 이제 운전 한 4시간 아마 3시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 네. 집에 도착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맨 중고차 최현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자 오늘 아 이렇게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들어서 저번에 한번 비 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강수량이 꽤 있는 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바닥이 보시면 아마 아실텐데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어, 저 멀리 강릉에서 오늘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오늘 구매하시는 차는 차량 사모님 차량 인데요 사모님이 이제 어 강릉 시내에서 왔다갔다 하실 차량을 찾으시는 건데 아이들도 있으시고 해서 조금 안전한 차량 좀큰 차량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dh 와 제네시스 g80 9형을 비교하러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조금 차가 막히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고객님 인사드리고 또 평소처럼 차량 검차 잘해서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거기 타십시오. 가방 놓고 오셔도 되는데. 아, 예, 편하게. 예. 아, 왜냐면 사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어떤 분야든, 근데 이제 요즘에 중고차 유튜브. 자, 오늘 첫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아, 제네시스 DH3880이고 3.8 파이니스트 등급 그 그렇죠? 네. 최고 등급입니다 어떤 차량의 풀옵션을 위주로 좀 찾으신 차량입니다 에멀시트 소리가 들리셨죠? 블링크 다 들어가 있고 요거는 어라운드뷰 이거 이딜를 놨을 때 어라운드뷰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식 요거는 자동주차 릴레이도 다 들어있고 뒷자리 뭐 옵션은 좌석 이동하는 기능까지 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네. 음. 이렇게 슬라이딩까지 다 되는 겁니다. 음. 저도 이 차를 네. 3.8은 아닌데 전 3.3에다가 네. 다 넣어서 제가 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뒷자리에 하나 있을 때 여기 그 애기 카시트하고 네. 여기 와이프 앉아서 이제 요거 좀 앞으로 비우고 했는데 네. 그때 와이프 만족도가 엄청 났었습니다. 옵션이 있는 건다 있는 거죠? 그렇죠. 넣을 수 있는 거다넣어 예, 프로풀입니다 근데 제네시스는 제가 엔진 상태 안 좋은 차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차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1 네. 2,000, 3,000 RPM마다 이제 안 좋은 구간이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차가 휘발차는 좀 덜하긴 한데 1,000에서 1,500 사이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운전은 보통 우리가 운하하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지나쳐요. 네. 그 구간을. 근데 네. 일부러 그 구간을 천천히 해서 한번 거쳐가는 거거든요. 엔진이 튀는 증상이 많이 보이면 사실 안 좋은 건데. 네. 사실 전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괜찮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음. 어, 진호 고양 네. 들 올란도를 아마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아니, 충격이 뭐. 적죠 진간 걸린지도 모르겠는데 <웃음> 자 일단은 엔진룸 상태는 괜찮네요 네 보시면 후드 좀 네. 빠져있죠 네. 그리고 이쪽 후드도 빠져 있는데, 앞에 추돌이 얼마큼 있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안에 볼트나 이런 거 풀린 적은 없고요. 네, 따로 뭐핸다쪽 판금한 것도 지금 안 보이고요. 핸다 <웃음> 예, 쪽은 고객님 건드린 건 없습니다. 실링 보시면 여기 제도장 흔적도 안 보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막아이뭐 처리했네 이게 아니라 네. 여기 그이 판용접 자국 보이시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예,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녹슨 거 이거는 이거는 사실 뭐 그냥 그 연식이 지나서 그냥 조금 녹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안쪽에도 판금 흔적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웃음> 지금 스 판용접 자국이 다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 그냥 황금 이력이 있어서 체크가 된것 같아요. 차 상태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네, 오늘 두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 네. 어, 내장제 차이가 마찬가지 있습니다. 선루프가 없지만, 네. 이 재질이 스웨이드가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순정 상태죠. 아까는 헤드가 까져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제 상태고,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거든요. 네. 문제 없고요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 앞에서 끝나요. 이렇게. 네. 여기는 이렇게 이쪽까지 사선으로도 하나가 더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Y자로 되어있어요. 다른 건 진짜 안 돼. 네. 이쪽에 그 핸들 볼트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쪽으로 고개 넘어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쪽으로, 제쪽으로 한번 보이세요? 예, 네. 네, 고고. 밖에서는 안 보여도 안쪽에서는 보입니다. 음. 조절링도. 자 이제 고객님과 제네시스 시운전 하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아까 저희가 두 대를 봤는데 제네시 스 DH 380 파이니스트 한테 봤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 네, 프레스티지를 봤는데 아무래도 옵션과 고급스러움의 파이니스트 그리고 이제 연식과 어떤 전자식 기어봉 이런거에 이제 프레스지 않은 G80이었는데 어, 저랑 고객님이랑 주차를 사실 타고 아까 차 앞을 위에서 비 오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 파이니스트로 결정을 하셔서 지금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고객님 이거 커버를 네. 저 머리 조심하세요 탈착하지 네. 않으셔도 네. 여기 보시면 이쪽이, 미, 이쪽이 미션이에요 근데 이쪽을좀더 오셔서 안쪽으 이쪽으로 라이트 옆쪽으로 네. 보시면 뭐 위에서 흐르거나 해서 밑에 맺혀있는 것도 안 보이시죠 네. 일단 건조하거든요 이런데 거기 다 누유가 있으면 이런 곳은 흘러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네. 여기가 이제 그 엔진 아래쪽이에요. 근데 보통은 여기 실링 보이시죠? 하얗게 네. 가운데. 네, 네. 까만 부분 사이에서 누유가 있는데 그것도 없고, 네. 이쪽에서 보셔도 여기 한번 제 쪽으로 하거나 밑에 뭐 흐르거나 이런 거안 보이시죠? 네. 네.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조금 묻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맛있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세요. 아, 네, 오늘도 이제 출고가 끝이 났습니다. 아, 오늘은 어,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에서 이제 고객님이 오셔서 이제 사모님 차량, 가족차로 쓸 제네시스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차량을 검차를 할때 이제 차량 상태가 좀 좋아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사고나 이런 것들이 뭐 감춰져 있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엔진 미션 상태가 너무 좋았고 또 오늘 구매하신 차량은 엔진 미션 상태도 상태지만 차량 실내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고객님도 그런 부분에 좀 만족을 하신 것 같고 날씨가 근데 오늘 진짜 추웠거든요 와비 오고 막 바람 불고 비 왔다 안 왔다 하고 막와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잘 출고까지 무사히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또 이렇게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이제 위에 연락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내 차를 고른다는 마음으로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